음, 잘겠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응? 응? 응? 응? 밖으로 나간다 으으으 돌리지 어디야 으으 그냥 목양피워야겠다에 킥킥, 킥킥. 에? 웃어? 목기랑 매냐? 넌안되겠다킥킥 모기가 실제 몇 마리가 있었던 거야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물린 거야? 그모기도 오빠에게 보고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조용히 해불물도 어떻게 제일 간지러운 부분만 뭐냐 정수리,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너무 간지러운데, 긁어도 안 시원해? 긁지 마, 그러다가 흉진다? 에이그 응? <목소리> 그러니까! 응. 창문 닫고 자야지! 어? 오빠, 자세히 보니까 어, 입술도 보어있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완전 못생겼어! <목소리> 내가 진짜 만에 하나 목이라도 든다면 너만 집중적으로 현현 시켜버린다 어? 오빠 근데 먹지 안 되고 오빠 친구들 목이 잘 맞아 어? 여기는 해충이지 오빠 완전 해충 같은 나 아까부터 나 간지러워서 짜증 나는데 계속 툭툭 건드네 툭툭 뛰어 가만히 앉아. <웃음> 이번에는 절대 모기한테 물리지 않을 거야 창문도 잘 닫았고 에프킬라 모기야 전기 파리채까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푹잡헤시게헤 일어나! 밥 먹어야지! 어? 어? 엄마? 어? 모기? 엄마 모습이 왜 그래요? 잠이 덜 깼니? 일어나자마자 왜깨링거리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야! 벌써 저녁이잖니! 이제 슬슬 밥 먹으러 가야지! 엄마! 이제 슬슬 가시죠! 응? 어? 어? 오르르도 모기가 되었잖아? 응? 오빠들 일어나자마자 왜또 앵앵거리고 있어? 이럴 때가 아니야 인간들이 깨기 전에 빨리 가야해 그래 리아야 빨리 오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응? 어? 어? 어? 내가 모기가 되었잖아? 드디어 인여맨 가족들이 모두 모였군 어리석은 인간이 또 창문을 열고 다른 짓을 하는구나 우리는 오늘 밤 몰래 저 인간의 피를 모기 짓한다 알겠지? 네 리아야 대답 네. 네. 이 녀석이 왜 그래? 너왜 이래? 모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피를 먹는다는 게 어떤 짓인지 몰라?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인간들의 손바닥에 쳐맞아 죽거나 f 프킬라에 당해 인간의 피를 먹은 죄로 염라대왕을 보고 싶은 거야 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렷! <의> <목소리> 어 죄송합니다! <목소리> 뭐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 거였다니 그래 그래 우리 가족들 절대 죽지 말고 인간들 몰래 피를 잽싸게 빨고 온다 시시 음음 오, 이제 인간이 불을 끄고 나왔어요. 어두때 빨리 실행할 줄. 그래, 엥 엥. 응. 엥 엥. 윙. 인간의 피 맛을 맛봐볼까? 억! 어? 억! 어,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어, 엄마,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지! 아빠의 복수를 해야 된단다, 우리들은! 방독면을 쓰고 반드시 저 녀석의 피를 빨아서 괴롭게 해주겠어 우리 남편의 복수, 윙! 해버리겠어, 윙! 아우, 이렇게 날파리 소리가 나 들려! 뭐야? 내가 좋아하는 모기들이잖아? 다체집해버려야겠다일로 일로와, <웃음> 일로와. 뿅난 <웃음> 이대로 죽는건가? <웃음> <웃음> 역시 모기는 거문에서 죽이는게 짱이지 이 녀석은 추사기 압력으로 죽일거고 너는 핀셋은 너의 뿌리만 뽑아줄게! 가만히 니 좋아요. 꿈이었어. 모기는 정말 불쌍해. 인간들이 맨날 죽이잖아. 아이, 모기! 너 진짜 죽여버릴란다! 야! 뿅, <웃음> 구독, 뿅, <뼈>.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